오늘의 메뉴는 지구 찔리 아름다운 지구 모양 껍데기로 페이크 쫀득쫀득 새콤새콤 맛은 또왜 이래. 오 안에 뭐 이렇게 액체 같은 게 들어있네? 그죠? 식감은 진짜 그냥 젤리인데 약간 좀 탱글탱글한 약 살짝 탱탱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젤리.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 향이 안에는 한번 맡아 보더니 아, 뭐 립스틱 향 나, 나서 싫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게 좀 향긋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안에 그 들어있는 잼이 굉장히 새콤합니다. 새콤한데 저는 <웃음> 신걸 별로 안 좋아해서. 와이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하네. 허, 이런 비슷한 식감이 있었던. 거. 근데 내꺼왜 뭐 이렇게 자꾸 붙어있냐 여기 떨어지기 싫어? 이렇게 <웃음> 떨어져. 아, 이거 식감은 진짜 쌀떡식감이네, 쌀떡! 쌀가래떡이랑 쌀떡. 식감이 진짜 비슷한데 한번 상상을 해봐그 쌀가래떡에 씹는데 뭔가 립스틱향 같은게 스물스물 입안에 퍼지면서 안에서 새콤한 그... 뭐 약간 블루베리, 라즈베리 약간 베리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체리 막 그런 맛인가? 막 그런 향의 새콤한 그 잼이 스물스물 맛이 나 그런 맛인데. 아이고, 아이고. 아 이거는 근데 지구의 내핵이 빨간색이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나? <웃음> 어? 진짜 그런 거 아니야? 몇 개를 먹어야 되지? 몇개 먹?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은데. <웃음> 둘 하나, 둘, 셋, 네 다섯 개나 먹었네 엄청 많이 먹었네 와... 음... 이제 젤리 평생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니, 얼마 전에 삼양에서 그... 미니 핵불닭 그걸 한 박스로 보내 줬거든요. 어 이걸 어떻게 먹지 했는데 지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<웃음> 지금 한 네다섯 봉지 끓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<웃음> 음. 와, 아 그래도 코아쿠터보단 낫다 진짜 아.. 비슷한가? 아, 코아쿠터보단 나 그런 것같요 이야.. 이거 진짜 이야..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마, 맛없는 거 먹을 때 리액션이 좋은 것 같지? 기분 탓인가? 맛없는 거만 먹어야 되나? 큰일 났네? 얘는 안에 잼이 약간 텁텁한 느낌이 드는데? 살짝 복불복이 있나봐요. 아, 핵불닭 먹어야 되겠다. 아, 안 되겠다. 독일에서 온 지구젤리 먹어봤는데요. 어, 재밌네요. 어, 식감도 재밌고, 모양도 이쁘고, 안에 그 새콤새콤한 잼도 뭐 취향에 따라서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, 저는 한, 야, 야 많이 먹었다, 진짜. 사실 제가 젤리로 잘못 먹거든요? 근데, 어, 이 정도면 자랑스러워. 선방한 것 같아요. <웃음> 그럼 저는 핵불닭 먹으러 가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